이번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원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며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.